지금은 아프겠지만 조금만 참아 아프게 해서 미안해 사랑해 이해 예. 진짜 큰일 나겠는걸? 말려하는 거 아니야? 당연히 말려야지 얼른 따라가자 연주야! 의, 의식이 없어 아무래도 진짜 기억을 되찾은 반동 때문인 것 같아 내가 치유의 마법으로 한번 치유해볼게 토양 없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연주가 의식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것 같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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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거지?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닐 텐데 <웃음> 정신이 좀 들어 이해? 오랜만이에요 라칸 제야, 그동안 잘 지냈어요? 완전히 돌아왔구나 일두 분이 너무나 반갑지만 우리 얼른 가야 할것 같아요 샤이도 아이작도 위험해요 그래, 네 말이 맞아 얼른 가자 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로드인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?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. 대체 왜 나와 이엘에게 그런 짓을 한 거지? 말해봐. 네가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뭐였지? 저런 마법 없다이로 마음을 얻는 게 가능할 거라 생각했나? 한심한 녀석. 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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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질 수 없던 것들을 가지고 가던 네가 너무 미웠다고! 웃기는 소리군. 더이상 너같은 녀석과 말 섞을 이유 없다. 내가 지금 널 살려두는 건 이해를 위해서다. 이해는 너같은 것도 죽으면 슬퍼할 테니까. 그러니까 다신 이해가내 눈앞에 나타나지마. 내가 이렇게 혼자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나? 이건... 이 예? 일? 샤이, 오랜만이에요. 정말 보고 싶었어요. 왜 이제서야 온 거야? 얼마나 기다렸는데.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, 샤이. 하지만, 잠시만요. 천년 전부터 이어오던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내야죠 그래 아이작 아이작은 내겐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아직도 아이작이 내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서할게요 과거에 내게 했던 짓 용서해드릴게요 <웃음> 그러니 이젠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아이작의 능력을 사용하지 말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작에게도 언젠간 아이작만을 사랑해 올 거예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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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무슨 소리야? 글쎄 무슨 뜻일까? 그렇게 나는 이 학교에서 샤일과 함께하며 제아, 라칸, 그리고 아이작까지모두 함께 이 마법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. 물론 곧 샤일과 나의 결혼식도 열릴 예정이다. 앞으로다시 모두가 힘들 일 없이 행복할 일만 남았다.